여러분 빨리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요. 이거 내 돈으로 산거예요자 <웃음> 오늘 들고 나온거는 X570 GT8 메인보드입니다 레이싱 보드. 이거 24만원 중반대의 보드로 리뷰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사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바이오스타 보드가 스펙이 저번에 제가 엑소출근 품질 비교포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모스펫이 정말 좋은 거습니다. IR3555 모스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의급에 들어가는 그 모스펫이거든요. 아수스 크의급에. 좋은 거 썼죠? 어, 전원부 VCC 기준으로 할당 페이지는 8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12페이지인데. <웃음> 아이오 쪽이나 그러니까 입출력 쪽이나 아니면은 뭐 내장 그래픽 쪽 IGPU 쪽에 4페이지가 넘어가 있어요 8페이지라는 게좀 부족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모스패스 좋은 거 썼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더블러도 사용했고 인텔 그 인터넷 칩셋 그리고 리얼텍 상위 오디오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제품 스펙은 상당히 괜찮아요 이건 일단 내려놓고 그러면 한번 세세하게 뜯어보도록 하죠 제가 보드를 직접 뜯어봤어요. 보드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다시피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저렴한 보드 느낌? 그래도 20만원짜리는 돼 보인다. 방열판을 떼고 나면은 이렇게 모스펫이 보여요. 이모스펫이 드라이버 모스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적어놨던 IR3555 쓴게 맞습니다. 총 12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더블러 칩셋이 보여요. 어, 얘가 특이한 점은 또 높이가 상당히 낮은 초크를 사용했습니다. 이 초크가 예전에 간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거 썼어요. 규격은 R36입니다. 그리고 캐피시터 캐피시터는 내압 용량이 3V인데요. 혹자는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봤어요. 감귤동네에서 3V 내압을 가진 캐피시터 썼다고 에즈락보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압 용량 안에서 움직이는 제품을 전력 공급할 때는 이 캐피스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CPU가 이 캐피스터에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CPU의 동작 보증 전압은 얼마입니까? 1.4에서 1.5 사이죠? 그럼 내압이 3 v 면 아주 넉넉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820이고요 그리고 어 동작 보증 시간은 o k 급입니다5 0 0 0시간이란 거예요 125도에서 대만째 어 a p AQ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품질은 중급 이상은 된다 생각해요. 전원부는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아 혹시나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제가 기울여서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죠? 3555M 찍혀 있는 거. 옆에는 이제 페이지 컨트롤러예요. IR35201. 이것도 아시다시피 이제 MSI 고급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페이지 컨트롤러입니다. 8페이지까지 뉴컨트롤이 가능한 제품으로 나름 중상급 컨트롤라 생각인돼요 어, 방열판은 확대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단가 절감형이죠. 어, 단가 절감했어요. 방열판 사이즈 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팬 커버를 뺀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줄였지만 뭐 온도 시키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커버가 없으니까 분명히 실용적이긴 할 겁니다. 메모리 전원 부분은 좀 저렴한 거 썼어요. 엔체널 보스 썼는데요. 잘안볼 텐데 SM4377입니다.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즈락 X4 그러니까 3 0만 넘는 그 보드에도 요걸 썼고요. 그리고 MSI의 크리에이션 보드 있죠. 뭐 4, 50만원 가까이 있는 그 보드. 그 보드도 이런 엔체널 보스를 썼기 때문에 램 오버 하는데 엔체널 보스 썼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는 그 부분에 드라이버 모스 IR355를 썼는 게더 중요하게 끼칠 겁니다. 그리고 아이오 실드는 다행히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아까 요 옆부분 있죠? 요 옆부분. 요부분은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단가 절감을 위해서. 다행히 금속지을 썼습니다. 쿨링에 큰 문제가 없겠죠? 구멍도 잘 뚫어놔서 바람의 흐름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사운드 칩을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ALC1220 꽂게. 이 보드 특이한 게 어, 나름 듀얼바이오스 바이오스 썼어요. 제대로 동작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듀얼바이오스 버튼은 여기 있고요. 밑에 내려가 있을 때가 1번이고 위로 올리면 2번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보드치고는 꽤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머스 클리어 버튼, 리셋 버튼, 파워 버튼, 그리고 디버깅 코드, 표시창 LED가 있습니다. 괜찮죠? 어, 그 구성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25만원 넘지 않는데 그리고 이게 m 트 방열판이거든요 m 트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일단 3개나 있고요 이 m 트 방열판이 나름 두꺼워합니다 속에 공간도 만들어줘서 쿨링을 좀더 신경 썼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가는 구성을 봐서는 욕을 할게 없습니다 25만원 미만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전원부 부품 품질 이것도 괜찮고 거기에다 뭐 랜이나 사운드 다 괜찮고요 어, 방열판도 나름 구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특히 저가형 멤보드에는이 m 트 방열판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요거는 셋 다, 다 주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구성에는, 겉으로 보는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레이싱보드, 레모버는 과연 잘 될까요? 지금은 레모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스 미리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어, 레모버 전에 뭐 해야 되죠? 피비어, 피비어 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메인이 초기 화면인데 어드밴스로 넘어가셔서 맨 하단에 AMD CBS를 누르세요. AMD CBS 누르시고 MBIO라고 되어 있는 항목으로 들어가주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은 XFR e n h n c e 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a c c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어 발음좀안 좋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어제 영어를 좀 못해요. 이너블로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너블로을 해보니까 수치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PPT 수, 기본 수치가 너무 낮아서 PPT 수치를 1 8 0 정도 넣으시고요. 나머지를 그냥 똑같이 180로 다 넣어도 됩니다. 다 넣어봤자 어차피 자동으로 한계치로 맞춰져요. 이렇게 넣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ESC, ESC, ESC를 누르시고 빠져나와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옆으로 이동이 안돼요 O, N, E라는 주어 항목으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시고 메모리 클럭을 일단 메뉴얼로 바꿔주세요.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을게요. 참고로 지금 쓰는 거는 삼성 c 다입니다 안정화에 제가 성공을 못 했지만 이 삼성 c 다이가 원래 박교표에서도 36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였어요. 3700을, 33을 넣으면은 아예 윈도우 화면이안 뜨던 거였는데 지금 이 보드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삼성 c 다이라고 수율도 그닥 좋지 않은 평균 정도 수율에 삼성 시다였습니다. 그리고 램타를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리고 메모리 전압을 이 메모리 전압은 어 <웃음> 직관적으로 1.3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전압이 1.2일 겁니다. 거기서 추가로 더 줘야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1. 여러분 저만큼 많이 주지 마세요. 여러분 1.156으로 주세요. 저는 1. 아 1.1 0.156으로 주세요. 저는 0.18로 넣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올게요. 3,733이 들어가는 거를 센 방에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여러분은 3,733 넣지 말고 3,600에 18, 21, 21, 21, 21, 44 그리고 0. 1, 5, 6을 더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치를 저랑 똑같이 하지 마세요. 엠마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이 보드가 레모버가 상당히 잘 되는 보드인데 여러분안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박교포 대비해서도 레버버가 잘 되고요. 그리고 아수스 시리즈랑 비교해도 확실히 잘 됩니다. 내가 보기에 25만원 이하 보드 중에서는 얘가 제일 레모버가잘 돼요. 25만원 이하 중에서는. 30만원대 보드랑 맞먹을 정도 레모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어로스 엘리트에 비하면 전원보가 부실한 건 맞는데, 레모버 면만 따지고 보면 괜찮은 보드였어요. 지금 화면에 안 뜨는 거는, 어, 레모버 실패가 아니고요. 캐쳐보드 오류거든요. 어, 여러분이 볼수 있게 바꿔드릴게요. 보이죠? 예, 캡쳐보다 오류였습니다화면이안 뜨는 건. 그러니까, 화면안 뜬다고, 아! 레모버 실패해놓고, 레모버 잘 된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웃음> 예. 참고로, 지금 시스템 사진을, 사진 아니, 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손 흔들어 볼게요. 보이시죠? 어, 보이시죠? 시금치 메모리 하는 게, 눈에 보일까요? 이 시금치 메모리. 게임을 살짝 돌리면서 제가 이 보드를 극찬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레모브 부분에만 극찬했지 결론은 조금 다르긴 할까요 이 보드의 작업성능에 대해서 제가 살짝 찍어온게 있거든요 그거 살짝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꾸 살짝살짝 끓이네 살짝 여러분 추천도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세요 우선, 이게, PBO만 그냥 켰을 때 상태입니다. PBO를 키면은, PPT랑 TDC랑 EDC가 각각 142, 114, 그리고 168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수치만 보면은, 여러분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특히 그래프 있잖아요. 168, 요, EDC 있잖아요. EDC. 96%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 끝까지 보세요. 이거 3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계속 올려도 내려가면 내려갔지 저 수치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꽂았는 CPU가 3900입니다. 3900에 EDC가 빨간색으로 바뀌긴 하나 제약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럼 제약이 걸리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PPT가 걸립니다. PPT가 100% 찍으면서 여기서 클럭이 떨어져요. 3.84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느꼈는 게 PPT를 그 그냥 뭐지 어, PBO? 이너블로 바꿨을 때 제약은 142밖에 안되니까 제대로 못 써먹겠구나. 뭘로 바꿨느냐? 추가로 1000을 줬어요. 그냥. 1000을 주고 나머지도 1000을 줬는데 나머지 최대치는 114하고 168이 끝인지 더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3900을 제대로 버텨줄까 싶어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보시다시피 제약이 걸려요. 뭐가 제약이 걸리냐? TDC가 제약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얘기예요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메인보드는 3900을 쓸 때는 약간 부족한 보드다. 클럭이 지금 PPT까지 풀어주고 나니까 3.95까지는 유지가 됐습니다. 3.95까지는. 근데 제가 어엘 같은 보드를 사용했을 때좀 좋은 보드 썼을 때 이거보다 전원부가 걔네들은 잘 보세요. 이거 예전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작업에서 클럭이 보시다시피 유지가 훨씬 잘 됐어요. 어로셀리트는 최저로 떨었을 때가 4.075였습니다. 네, 방금 저거는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3.95까지 내려갔죠. 대략 0.125 차이가 납니다. 물론 박격포나 아니면 은뭐 X370 프로포 이런 놈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좋은 것 같은데 프라임 프로나 어럭셀렉트보다는 분명히 전원부가 부족해서 3900을 받쳐주는데 이상이 있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죠. 다만 이 결론을 봤을 때는 저 제품은 3700을 쓰거나 아니면 3600을 쓸때 혹은 3800X 쓸 때는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수치를 봤을, 봐서는요. 3900을 쓸때 조금 부족한거지 3700X나 3600X 쓸 때는 이상이 없었던거죠. 이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게임 돌려가는거 플레이 시켜놓고 제가 총평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실험 내용이 훨씬 길었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복잡할 테니까요. 아! 또 영상에 빼먹이는데 얘 전원부 있잖아요. 이 쿨링 안한 영상이거든요. 25분쯤에 제가 온도 체크를 해요. 온도 체크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자, 잘 보세요. 67.8이 나옵니다. 67.8 전원부 방렬판이 없더라도 실제로 이 전원부의 온도는 손을 갖다 댔을 때좀 뜨겁다는 느낌이 들 뿐이지, 아뜨하고손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보통 전원부 온도를 쟀을 때, 전원부가 확실하게 부실했었으면, 은 모스펫이 싼거 썼으면, 은막 80도, 90도까지 찍어요. 네, 모스펫이 비싼 만큼 확실히 발열은 적었어요. 이해하셨죠? 좋은 모스펫 썼으니까 발열은 적게 났습니다. 전원, 전, 전력 변환 효율이 좋아서요. 다만, 페이지 숫자가 적으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c p u 를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레모버는 잘 됐습니다. 왜 레모가 잘 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IO 입출력 쪽이나 아니면은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페이지가 IR355를 썼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IR355. 고게 좀 고급진 컨트 그 아, 모스패시니까요. 이걸 전체적 평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질 건다 가지고 있고, 못생긴 보드다. 일단 첫 번째는 그래요. 가질 건다 가지고 못생겼습니다. 뭐, m.2 방열판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각종 스위치나 디버깅 코드도 있고, 거기다 듀얼 바이오스까지 채용했습니다. 어, 가질 건다 가지고 있어요. 전원부 자체도, 어, 저렴한 가격치군 드라이버 모스를 썼던 거죠. 예를 들어, 기가바이트에 25만원 이하 메인보드는 게임 에이스 밖에 없는데, 걔는 모스패스를 싸구려 썼어요. 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에즈락도 밑에 프로포 이하급 얘들은 네 싸구려 모스펫 썼습니다. 그리고 MSI는 심지어 거의 30만 원대 제품까지 싸구려 모스펫 썼습니다. 이런 놈들보다는 전원 보온도는 착하게 나오더라고요. 왜? 모스펫이 좋은 걸 썼으니까. 다만 페이지 숫자가 적어서 3,900X를 쓰기는 에 약간 부족했다는 게 아까 결론이었죠. 가격이 조금 애매한 구성이긴 합니다. 지금 24만에서 25만 사이인데, 만약에 22만이나 23만 정도 한다면은, 진짜 가성비로 살 만한 좋은 구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주파음 물어보신 분인데, 초크가 변경되고, 그리고 전원부는 동일하긴 한데, 뭐, 바이오스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귀를 갖다 대도 초크가 변경된 것 때문에 그런지, 고주파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 확실히 이거는 해결이 된것 같아요. 이전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X370에서. 레모버는 무척 잘 됩니다. c 다이의 중급. 박격포에서도 3,600밖에 안 들어가고, 어로셀리트에서는 뭐 3,400, 3,500 들어가던 거,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프라임 프로보드에서도 3,600밖에 안 들어가는 메모리가 3733도 살짝 들어갑니다. 물론 안정화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3,600은 충분히 안정화됐어요. 3733도 제가 그세 세부 그 메모리 타이밍을 컨트롤하면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 봐서는 확실하게 네모본는잘 됐습니다. 전원부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VCC가 8페이지라 3900X와 짝지어 쓰기는 약간 부족합니다. 0.05 정도의 클럭이 하락했습니다. 심하게 내려갈 때는 0.15까지 내려갔어요. 이 정도면 꽤나 성능 하락이 있는 거죠. 3600과 3800X를 생각하고 확장성 나는 M.2 3개 써야 된다. 혹은 2개 써야 된다. 거기에 사타도 쓸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 확장선 생각하기, 생각하고 사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 용도로 쓰고 확장선 생각하고 좀 저렴한 엑소추고만 사고 싶다 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원 본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6.8도인가 9도 정도로 아주 착했습니다. 아니다 67.8도. 바이오스는 제가 6월 21일 버전 그리고 7월 4일 버전 그리고 7월 30일 버전 다 써봤는데요. 그냥 6월 21일 버전이 부스트 클럭이 제일 잘 터졌습니다. 3900X 기준으로 게이밍 용도에서 4.3에서 4, 4 2 5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쓰려면 초기 바이오스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뭐 아직까지 부팅 분량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은뭐 특별히 뭐 블루스크린 많이 뜨거나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원래 좀더 오래 써봐야 그런 장고장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조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실 수도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테스트한 거니까요. 예, 총평가를 보자면은, 그거요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도 충분히 괜찮은 보드다. 다만, 3600, 3700, 3800 정도만 짝지어서 사용하길 추천한다. 확장성은 정말 좋은 보드였고, 전원보도 착하기 때문에 수명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소음 문제도 생각보다는 조용 했다. 고주파음은 없었고, 칩셋 펜 소음도 들어 들어봐줄 만 했다 정도가 최종 평가가 되겠습니다. 아, 빠르게 울 흩어져 봐드렸는데요.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추가로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밑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X570 레이싱 GT8 메인보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누르고 다음 번 리뷰 때 혹은 다음 번 표를 들고 나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너무 썰렁했나? 아, 여튼 진짜 빠이빠이